클리어 젤 있죠? 걔를 아주 얇게 도포를 할 거예요 중간 부분에만 아주 얇게 발라줄게요 유리토톡 핑크빛도는 이 컬러 사용할 거예요 얇게 오버레이를 해줄 거예요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위에 올릴 거예요 먼저 청녹색 시럽 컬러를 붓에 발라서 살짝 대각선 느낌으로 네, 그 애쉬한 느낌의 주황이나 노란빛시 없는 이런 고동색 있죠. 네. 얘를 붓에 소량만 묻혀서요. 흰 부분에 톡톡톡톡 올려줄게요. 원을 그리듯이 동글게 부드럽게 터치를 해서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살짝 풀어줍니다 토닝 컬러를 한번 더 컬러가 들어가서 좀 깊이도 줄 거거든요 얇게 다시 한번 오버레이를 할 거예요 콕콕콕콕 찢듯이 이렇게 찌르듯이 저는 컬러들을 펼거예요 위에 살짝 던지듯이 물방울 올린 부분 말고 컬러로 펴바른 부분 있죠? 이 부분에 발라줄건데 탑 바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